안녕하세요. 송마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 암송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실은 허무들은 요불러.因为他们必称为圣德者。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카람을 받을 것이며 왜이 쇼비포들은 요불어 인웨이 태양고스 타은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그들의 것임이라 신허무들은 요풀어 인웨이 탐은 비청웨이 샌들지 왜이 쇼비포들은 요풀어 인웨이 태고스탐더자 먼저 우리 구절의 단어 보겠습니다. 허무 허무 허무라는 말은 화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시 라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자 여기서 dn 이 전체의 문장의 주어고요. 여기서 허무들은 앞에 말은 한정어가 됩니다. 더는 소유격 조사죠. 그래서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요 불러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인웨이 왜냐하면 그들은 탐은 비 반드시 청웨이청웨이는 뭐뭐라고 읽을 다라는 뜻입니다. s h a n d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Alts, 어즈. 는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크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위 탐은 비청웨이 的더즈 시인和牧的人有福了，因为他们被称为神的儿子。 자,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웨이 이쇼 비포들은 요플러. 자, 여기서 우리 모르는 단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이는 의라는 뜻이고요, 명사고요. 쇼는 머머를 봤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참다 라는 뜻입니다. 쇼부려 그러면 참을 수 없어 이런 뜻이죠. 쇼 머머를 봤다 비포는 핍박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포 비포 자 여기가 양순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굳게 딱 붙였다가 떼면서 되는 파열음입니다. 비포, 비포.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비포 비포, 피팍하다. 쇼 비포, 피팍을 받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쇼 비포, 피팍을 받는 사람. 주어이죠런이 주어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후러,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왜냐하면, 티엔구어, 천국이, 시타먼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시 탐은더 티엔고 티엔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 티엔고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강조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웨이 티엔고 시 탐은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이 쇼비포들은 요 불러 인웨이 티엔고 시 탐은더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다음 시간에 팔복을 마치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삶에서 유용한 또 삶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삶을 어,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世人, 허무들은 요, 福러 인웨이 탐은 비청웨이 n 들지 c 이 o n g way, -way shanders. Wei ee, so be 는 o d d e r e n yo fuller. In w a 을